이미 이야기 드렸지만 네이버 블로그 글에 노출이 제한되고 누락되는 현상과 웹사이트로 빠지는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제공하고 있고 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 구분하여서 방대한 분량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통합 검색 노출 관련된 알고리즘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용한 특급 사이트들을 모아놨는데요. 안녕하세요 솔션스타 아나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제목은 네이버 알고리즘의 친화적인 블로그 최적화 글쓰기 요약 그리고 부제로는 야 네이버 알고리즘 그건 너의 오해라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는 영상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션스타의 영상정보 중에서 네이버 블로그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블로그의 최적화 방법과 상위 노출을 위해서 글 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이버 관련된 영상이 한 6개 정도 아마 제가 촬영을 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6개의 영상들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전자문서가 조만간 탈행이나 혹은 크몽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될 텐데요 여러분들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전자문서 분량은 거의 60페이지나 됩니다 그 60페이지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의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다 많아서 이것들을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상위 노출을 위한 글쓰기 방법으로 글쓰기 제거법과 추가법으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 글에 노출이 제한되고 누락되는 현상들과 또 웹사이트로 빠지는 현상들 이러한 원인들 그리고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요약집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매출을 위해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이든지 투자비나 부업을 위해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들이든지 공통점은 목적에 맞는 블로그를 제대로 알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친절하고 자세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드린 내용과 함께 네이버 블로그 최적화 방법과 발행된 글의 누락이나 노출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파악된 내용들까지도 요약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내용들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 알고리즘 업데이트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는 네이버 프로그램의 로직이 오류라고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곧 해결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72시간 누락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대부분 모바일로 발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네이버 로직 오류를 제가 얘기하면서 저품질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지나치게 글의 수정이나 삭제를 반복적으로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2018년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때도 사실 72시간이었습니다. 레이버 로직 오류인데 포스팅된 글이 반영되는 동안에 계속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시랭코와 다이어 모델 즉 유지시 관련 로직이 적용이 되겠죠. 그럼 글그 자체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72시간 누락과 72시간 누락에 당황해서 포스팅글에 여러가지 조치를 한 노출 문제들이 함께 존재하면 무엇으로 문제가 된 건지 알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72시간 누락의 문제인지 아니면 72시간 누락 이후에 포스팅이 반영되기 전에 제목과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수정해서 발생된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글이 노출이 되지 않으니까 그 노출되지 않는 이유를 계속 생각하고 조치를 취하다 보면 은 제목도 수정하고 또 본문의 내용도 다양하게 수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네이버 로직에서 해당 글에 어뷰징 현상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해당 글은 실질적으로 노출이 제한되는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제가 드렸죠 근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당시 70시간 누락에 대해서 네이버 로직의 오류로 이제는 대부분 모두가 알고 있지 않나요? 잠시 저의 당시 영상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상 부제목이 야 네이버알고리즘 그건 너의 오해라니까? 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좀 어색하네. 우리가 사람에게 나의 말이나 생각을 전할 때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이버 알고리즘도 우리의 글에 대해서 우리의 의도와는 다른 해석으로 우리의 글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류나 잘못된 연산을 수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좀 억울한 일이기도 한데요 네이버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와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한계인데요 오류나 기능적인 문제의 경우 네이버에서 패치를 해주거나 또는 우리가 네이버 알고리즘이 오해하지 않도록 글을 쓰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 쓰는 패턴이나 글 쓰는 방법을 수정해서 또 변경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 소식들은 네이버 블로그 운영 정책에 있어서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주요 로직이 병정된 내용들이 있을 때 네이버 공식 블로그나 네이버 검색 공식 블로그 네이버 서치엔테크 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두 블로그는 꼭 주기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란이나 공지란에 넣어 드릴 테니까 아래 내용을 시간 되실 때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또이 영상의 설명란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문서 관련된 링크나 안내문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같이 설명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어 2020년 7월 16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때도 또 로직이 반영된 겁니다.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6월 달에도 6월 6일 날 72시간 누락이 있은 후에 블로그 앱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여긴 분명히 기타 버그 수정 진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PC로 발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블로그 앱을 업데이트 했을 때 모바일 앱으로도 어 발행했을 때 72시간 누락을 겪지 않는 이제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72시간 누락 관련 새로운 현상이 발생된 것은 2020년 5월 27일 시스템 점검 이후에 네이버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되면서죠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되었던 걸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2일에 통합검색 노출 관련된 알고리즘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뭐 모두가 다 아시는 2019년 6월 25일에는 UGC 노출 검색 기준 강화 관련돼서 전반적인 알고리즘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글쓸 때의 주의할 점과 누락과 관련된 해결 방법들, 요약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가 발행한 글만 노출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죠. 사실 글의 주제마다 C랭크, 다이아모델, 즉 다이아로직이 그리고 또 유사문서 시스템 등이 적용이 되는데 비율과 비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C랭크와 다이아로지 또 유사문서 판독 시스템이 글마다 주제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포스팅은 문제없어 보이는데 내가 발행한 글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발행한 글 중에도 어떤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누구는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복사 붙여넣기는 어, 메모장 정도에서 작업을 하면 해도 됩니다. 보통 웹의 문서들을 그대로 긁어와서 클립보드에 저장된 예를 들면 HTML 소스라든지 소스 코드들이 다 딸려온 것들을 부,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근데 메모장에서 쓴 글들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메모장에서 쓴글 조차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보통 기사성 포스팅이 가장 그러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또한 네이버의 서비스 안내에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주제의 포스팅은 포스팅하는 시간만 잘 조정하여서 글을 발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을 복사 붙여넣기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휴 사이트, 예를 들면 쿠팡 파트너스에 사용되는 단축 링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이트의 단축 링크를 번갈아가며 먼저 사용할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쿠팡 파트너스 링크 프라이스 등과 같은 제휴 마케팅 업체의 링크를 탑재하는 경우가 있죠. 단축 링크를 사용해도 네이버 블로그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축 링크를 사용해도 누락되는 경우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단축 링크의 최종 목적지가 쿠팡 파트너스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체크해 내는 것은 어렵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축 링크를 사용할 때 특정 단축 링크의 URL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은 단축 링크마다 비틀리의 주소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쿠팡 파트너스나 제휴 사이트의 단축 URL 주소는 비틀리로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비틀리라는 사이트 url이 진짜 많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네이버가 좋아하는 링크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틀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이니 url 이라든지 디볼드 url 이라든지 단축 링크 url 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한 10여가지의 단축 링크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휴사이트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유튜브에서 세차례 정도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요 충분히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쿠팡 파트너스 전용 홈페이지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세번째로는 서브 블로그를 통한 제휴사이트 이용인데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많이 시도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메인 네이버 블로그에서 쿠팡 파트너스 관련 내용을 서브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이 블로그에서 쿠팡 파트너스로 연결하는 방법이죠 이때 서브 블로그는 블로그 지수가 낮아지거나 저품질이 되거나 누락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블로그야겠죠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쓸때 다양한 키워드들을 조사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위 노출된 블로그들을 참고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그렇게 참고하면서 어 나에게 맞는 키워드를 선택하고 또 상위 노출된 블로그들이 어떻게 제목을 썼고 어떻게 내용을 구성했는지를 참고 해볼 수 있었습니다 100% 그렇게 참고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그 부분이 조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상위 노출되었지만 블로그 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블로그들도 있거든요 상위 노출된 블로그들이나 최적화 블로그들이라 해도 네이버가 좋아하지 않는 형태의 글들도 있거든요 이런 글들의 경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 지수가 높은 상태이기에 블로그 지수가 체감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유튜브의 구독자가 10만 명이라고 할때 구독자가 10만명에서 250명 줄어드는 것과 구독자가 900명에서 유튜브 구독자가 250명 줄어드는 것이 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차이가 있겠죠? 이때 노출수나 조회수에 있어서 구독자가 900명인 유튜버는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10만 유튜버는 처음에는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겠죠 하지만 250명씩 10번, 20번, 100번 이런 식으로 구독이수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결국 10만 유튜버의 채널은 크게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가 예를 든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이야기한 최적화 블로그의 경우에 그 겉모습만 볼 때는 그 체감되는 현상을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상위 노출 블로그를 벤치마킹할 때 잘못된 포스팅까지도 벤치마킹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요즘은 2020년 3월 12일에 네이버 로직 변화랑 2020년 5월 27일에 네이버 시스템 점검 이후로 기존의 상위 노출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글쓰기 형식과 구성이 이러한 시점 이후로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전에 상위 노출된 블로그의 제목과 본문이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문제가 될수 있기에 그러한 문제가 되는 기존의 상위 노출된 블로그의 제목이나 구조, 포스팅 내용을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블로그 글이 누락 또는 웹사이트로 빠지는 경우의 해결 방법과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유사 문서 시스템 로직에 따라서 사용했던 이미지가 반복해서 들어가면 누락될 확률이 있습니다. 글을 쓰실 때 사용했던 이미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고요. 발행한 후라면 해당 이미지를 교체 또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미지에 대해 전화번호가 들어가도 문제가 되고요 심지어는 메뉴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함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이미지 안에 텍스트는 언제든지 알고리즘이 추출할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 텍스트 인식률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목의 키워드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제목에 동일한 키워드가 한번두번 번 이상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은 무선청소기 다이슨 사용해보니 다이슨의 다른 상품보다 좋아요 다이슨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지금 두 번이 중복돼서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의 홍보성 광고성 검증되지 않은 문구가 제목에도 반복되어 져서 사용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최고로 좋은 다이슨 무선 청소기 꼭 구매해보세요 일때 최고라는 단어 구매라는 단어 그리고 본문에도 뭐 클릭해보세요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어떤 링크로 넘어갈 때 링크로 넘어가기까지 하는데 클릭이라는 단어가 있고 본문에 최고라는 단어와 구매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목에도 최고와 구매 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업적이고 홍보성이 짙은 블로그 게시물로 알고리즘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번째로는 제목의 키워드 단어를 나열하는 경우인데요. 포스팅 제목이 이런 분들은 꼭 보세요 교사 학생 의사 변호사 회기사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이런 포싱 제목이 있다 했을 때 교사 학생 의사 등등등 이렇게 되게 다양한 단어들을 쭉 나열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네이버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는 문제가 있는 제목의 키워드 선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링크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과 관련이 없는 링크 들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본문은 맛집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링크는 제품 소개를 한다든지 맥락이 서로 다른 이러한 링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쿠팡 링크는 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링크 자체가 3회 이상 5회 이렇게 링크가 많은 경우들도 누락이 되거나 웹사이트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키워드 또는 의도하지 않게 같은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인데요. 무분별한 키워드의 사용은 다행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이후에 더욱 특정 키워드가 너무 많이 반복되면 이상이 있는 글로 인지하게 되어서 글이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아이패드 관련 글을 포스팅할 때 아이패드 단어가 제목, 설명, 태그 등에 자주 반복되어 사용되고 특히 본문에 정말 의도하지 않게 수십 번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해당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용되어진 횟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략 15회 이상 이 정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 조금은 손을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법에 전혀 맞지 않는 아주 이상한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전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뾰틱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거 글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글들이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네이버 스티커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정의 문구 같은 경우를 삽입할 때 직접 글로 쓰거나 직접 작업한 이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스티커를 활용하시면 스티커는 내부에서 입점하여서 사용하는 스티커 업체들이나 개인들이 올려놓은 스티커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열 번째로는 사진에 서명을 넣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이버 로직 출처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했죠 7월 16일 이후 알고리즘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저작권을확보하였다면요 서명을 넣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넣은 것과 넣지 않는 것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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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한 분량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통합 검색 녹출 관련된 알고리즘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용한 특급 사이트들을 모아놨는데요 체험단 사이트들 거의 30개 이상 제휴 마케팅 사이트 목록도 25개 이상 상위 노출을 위한 키워드 검색할 때 유용한 키워드 검색 홈페이지 12가지도 모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